렌즈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저랑 숙소 시어 같이 하는 친구랑 왔습니다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 진짜 조금 먹었 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먹었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이무너심 너무 너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야, 들어본 것 같아. 이런 치즈가 있다는 음, 걸. 잘... 저 봤어요. 응. 뭐, 막 응. 영국 남자 이런 데서. 응. 난한 번도 먹어 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그걸 먹어 보나? 생각보다 영양가 있어. <웃음> 어. 어, 영양가 <웃음> 있어 진짜. <웃음> 몇 군데 관광 스팟을 돈 다음에 실레이 마니에 모스크라는 가장 유명한 모스크를 바라보면서 터키시 커피를 한잔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맛은 별로예요. 좀 아, 너무 써. 있스크 아. <모레> 아, 한국인. 어? 한국인. 아, 브라더, 아, 서스코리아. 서스코리아, 브라더 캔트리. 라스 예. 브라더 캔트리라고 하는구나. 처음 알았어. <모레> 시식해밥 미라는 게 유명하대요 터키에서. 그걸 꼭 먹어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먹으러 왔습니다. 조금 가격대는 센것 같은데 맛을 보면 알겠죠. <모레> <모레> <모레> <모레> 진짜 맛있다. 엄청 부드러운데? 대박. 얘는 얘도 양고기인 것 같은데? 얘가 양인데 얘도 양인데? 물어보세요. 빛이나갈때 나가요. This one is lamb s i s kebab s 아, Lamb. Lamb. This one is Urfa uh... kebab. Beef and lamb is together. 아, 그래서 양 냄새가 좀 나는구나. 음. 이게 더 맛있다. 맛있다. <웃음> 이것도 맛있어 거. 음, 너 맛있다. 내가 먹어본 터키 음식 아니 최근에 먹어본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박사나 칠키쉬 디저트. 아, 오케이. 오, 차도 맛있는데? 이게 오,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달콤해. 오, 아이, 아, 아 오미자 차 비슷한데 되게. 오, 베리 어. 굿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메라가 박살이 났습니다 카메라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제, 잘못, 아, 제 잘못이죠 제 부주인데 의 이제 이렇게 이 고릴라 팟에 삼각대를 연결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카메라에 좀 악세사리를 하나를 더 붙여놓거든요 근데 그 악세사리 때문에 얘가 꽉 조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흔들흔들 하다가 이렇게 뒤로 했을 때쓱 하고 빠져서 그대로 뿜 이 칩이, 이게, 여기가 부러졌어 그래서 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살릴 수가 없대요 오늘 정말 <웃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네요 다행히, 정말 다행인 거는 카메라 바디는 멀쩡해가지고 촬영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에요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찍었던 대부분의 영상들 제가 찍은 영상들의 한 80-90%가 다이 렌즈로 완성된 영상들이여가지고이 렌즈가 정말 이쁘게 나오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제가 렌즈를 얘 만들고 나갔었어가지고 지금 다른 관광렌즈를 가질러 숙소에 잠깐 돌아온 거고요 바로 이제 노을을 찍으러 가봐야 돼요 아 이제 좀 있으면 노을이 시작될 거라서 이미 시작됐다.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을 보러 가려고 지금 페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해보니까 기분 좋아지긴 한다 <웃음> 슬프다. <웃음> 근데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씨. <웃음> One of these nights I'll get everything straight Fix this mess that I've made Someday I'll get used to this Sting up the salt on my broken skin Getting away I'll get used to this Staying up this salt on my broken skin